안 흔들렸어요. 안흔들었어안 흔들었어. 망경. <웃음> 아... 낙엽. 가을. 이게 열매. 이게 있어요 잠시. 사과. <웃음> 이게 좀 필요해 잠시만요. <웃음> 저 팀은 알아요. 이게 아, 상황 상황이 어, 필요해요. 어, 진짜 아 저번에 어. 저 과학자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사과 나무 밑에. 네, 뉴턴. <웃음> 뉴턴. 중력. 중력. 예이 나이가 다떨어진다속을 냈어? 대 글자! 고구든다. 오비랑, 오비랑. <웃음> 아니 흔드는 게아니 이거는 오비랑 맞아? 아까게 아, <웃음> 흔들고 나서 까을했어대이다속을했어로켓 까박 저희 에있어 버섯? 이게 스페이스 X. 근데 어 이게 초학교 선생님들은 동, 맨날 보는. 케이크레파어 학교 선생님들 맨날 보는. 어 이렇게 생겼는데. 이이 포인터. 아니 학교. 학교? 학교에. 학교에 있다고요? 어, 초 아? 자, 얘를요. 학교 총쏘죠 방에 방에 다뭐어 해야지. 프리? 아니, 아, 목공풀. 목공풀이야? 오, 대박, 오, 대박. 목공풀. 아, 맞네 아, 목 아, 아, 아, 목공풀. 잘 아, 목공 어, 아니, 잘 아, 목공풀. 아, 어공풀 아, 목공풀. 아, 풀 아, 아, 니공 아, 목공풀. 아, 네공풀 아, 목공풀. 아, 아, 우와 우와 아아 야, 아니, 가스베이더. 안흔들었어요. 안들었어안들었어 가스베이더야. 매니아, 매니아. <웃음> 스타워즈 매니아 뭘래? <웃음> 어? 어, 어, 어. 슬로머신어어어 어, 어, 어. 어. 어, 어. 맞네 슬로머신 맞는데? 어? 슬머신좀 땡기는건데? 슬머신 말고 다른 이름 있어요? 다철 <웃음> <슬롯 머신> 맞는데? 지 <웃음> <웃음> 나지노라스베가스 나스베가스. 가스 나스베가스. 베가스베가스 나스베가스. 스베가스가스 나스베가스. 가스나스스가가가나스 유전? u don't know. You don't know. You don't know. You don't know. You don't know. y 수 u don't k n o 아라 아볼수 있어. 못 하고 있어. 자 흔들게요. 어? 흔들어. <웃음> 아일 아일랜드. 쌍둥이. <웃음> 이거, 이거 알아볼 수 있어. 아디어디 영화예요? <웃음> 어? 저 뭐야? 사람들이 누구 <웃음> <제대로> 움직였어? <웃음> 야 어렵다 이거 제일 어렵다. <웃음> 음. 사람들이 움직였어? <웃음> 음, 해야, 오케이, 해야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어벤져스. 아, 노래인데, 노래? <웃음> 노래, 노래? BTS, BTS. 아 진짜? 아 진짜야? 아 DNA! DNA, 일곱 네? 명. DNA, DNA, DNA 7명. 아. 노래를 볼래?